봐봐. 과거안료라는 게 있어, 과거안 근데 적당히 과거안료는 뭐라고 하냐면 비교시제야, 이거. 비교시제. 이 말을 절대 놓치지 마. 과거안료는 무슨 시제다? 비교시제다. 어? 비교급이라고요? 아니, 내가 비교급이라고 했어? 비교시제라고 했지.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안료는 비교시제다. 자, 어, 과거라는 사실이 나와있다. 과거라는 시점이 나와있다고 칩시다. 과거라는 시점이 나와 있어. 그렇죠 이게 네. 어디까지 와요? 현재까지 쭉올거 아니야? 네. 자, 지금 현재 내가 위치해 있는 곳이 현재예요 그러면 예전의 과거에서, 자, 과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나오죠? 어거나 아니면 뎅이나 아니면 y e s t r d a 같은, 네. 또는 3년 전에, 뭐 이런 거, 아니면 몇 년도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38년도에. 네. 38년도에 1988. 이렇게 나왔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거라는 명확한 시점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지 어, 뭐 이틀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현재까지 왔다. 그럼 결국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현재 아, 완료죠? 네. 현재 완료잖아. 완료 시제잖아. 복합 네. 시제란 말이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네. 이런 시제를 갖추고 있어요. 그럼 과거 완료는 뭐냐는 얘야 과거 이전이에요, 이전. 네. 과거. 과거보다 먼저야. 과거, 자, 여기, 여기가, 이게 다, 요 과거까지가,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가, 여기가 대과거 영역이란 말이야. 네. 알겠어? 네. 과거. 그럼 결국 여기서 기준시제는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비교시제라고 했으니까, 비교시제는 뭐가 있냐면, 기준시제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기준시대 어? 응. 시제는 시제인데, 기준시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기준시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과거라는 기준시가 필요하다.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과거라는 기준시제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존재해야 된다. 비교시제가 바로 이거야. 기준시제, 응. 과거. 이거하고 뭐하고 비교해? 대과 과거. 어. 그렇지. 그리고 기준이제 과거가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과거라는 얘기고요. 음. 이거하고 뒤에 이제 이어서 쭉 나왔는데 또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대개는 종속절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과거 완료가 나왔다. 그럼 결국 뭐를 바탕으로? 이걸 바탕으로, 과거의 행위를 바탕으로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음. 이 행위가 이 행위보다 먼저 일어난 이렇게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때 잡는 시제가 과거라는 기준 시제. 이거보다 먼저 일어난 거는 대과거 같으면 똑같은 과거. 이렇게. 눕패턴을 그 이렇게 해야 돼. 자, 똑같이 영역시켜보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보면, 이게 왜 이래요, 이거? 왜 여기 대과거 나왔단 말이에요, 대과거대과거는 그냥 쓰는 거 아니고. 이미 먹었다. 이미 정신 먹었다. 그거 뭐 했을 때? 전화했을 때. 기준 시에 나와 있는데 무슨 아, 어. 전화하는 시점이 이게 과거. 어. 전환 시점이 과거예요. 이거가 먼저인지 아닌지 뒤인지 이런 거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대화법은 비교 시제라는 말을 그리고 쓰습니다 기준 시제 과거가 나왔는데 전화했을 땐 이미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다 먹고 친구 했다는 얘기 정신은 오케이. 그래서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상 우리는 주절과 종속절을 나눠 주면 시제의 명확성이 더 훨씬 더두드러진다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으니까 문을 열 수가 없었어. 이게 과거 아니에요? 네. 이게 과거시대요. 문을 열 수가 없었어? 근데 뭐야? 열쇠를 잃어버렸어? 라고 나왔지 네. 그럼 열쇠를 잃어버렸어? 문을 열쇠. 문을 열쇠. 문을 열 수가 없어? 그 이유는? 열쇠, 어, 열쇠를 잃어버렸어. 열쇠. 어떤 게먼저예요 열쇠 이유. 그렇지. 문을 못 열고, 문을 못 열고, 그 다음에 열쇠를 잃어버렸어. <웃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어, 거꾸로 하는 비교해보란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 응. 네. 이렇게 봐 먼저잖아. 먼저. 전해. 먼저. 내가 네. 먼저 일어나. 이거 미스 자, 내가 엄마를 거들기 전에, 엄마 도와드리기 전에 TV 왔었다. 어떻게 먼저니? TV 본게 TV 공개 먼저야 그럼 여기 지금 엄마를 거들어냈다가 무슨 시절이야? 과거. 과거. 그럼 이거 먼저죠? 제가. TV 본게 먼저죠? 그래서. 오지? 감히? 음. 오케이. 밑에. I was glad. 어, 나 기뻤어. 뭘 기뻤냐면, 아빠가 뭐 했냐면, 음. 내가 장갑 끼게 만드셨어. 네 그죠? 아빠가 내가 장갑을 끼게 하셨다는 점에 나는 기뻤다. 내가 기쁜 거 과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행위는 언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는 언제 모르겠어요. 일어난 거예요? 어? 과거보다 먼저 일난 거야. 그래서 대박. 그렇지. 알겠어? 응. 이 행님은 끝나고 나서 내가 기쁜 거야. 응. 알겠지? 응. 이게 여기는 그냥 놀랐어요. 뭐에 놀랐어요? 베리고 헤드 트락두원입니다락 뜨는 입니다문을 잠그는 거야문을 응. 잠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놀랐어요. 놀란 거에 원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을잠그 거. 이요안잠그 거. 그렇지? 이는거요 여기는 뭐야? 과거 어, 알려거 왜? 먼저 일어나는. 됐니? 음. 자, 주절과 종속절 속에 주절이든 종속절이든 어떤 기준 시제, 과거가 나왔을 때 그것도 먼저 일어나는 행위일 때는 음. 주절 또는 종속절에 뭘 써준다? 대과거를 써준다. 음. 과거를 써준다. 네. 있죠. 아. 자, 여러분, 너희는 교과서 법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과서 법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끊어가 볼까요? 자, 약 2주 후에, 약 2주가 어, 지난 후회입니다. 아이 스 자, 여기 시제 뭘까? 과거. 과거 멈췄어. 불편을 멈췄어. 불편하는 거 멈췄습니다. 이렇게 돼요. 뭐, 음. 어, 내가 머물했을때 시간이에요. 내가 안았을 때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 동사의 시제가 뭐니? 과거니? 뭐뭘 음. 안았냐면 자, 이 식물이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알았을 때 기준이 진짜 과거을지 그러면 식물이 뭐하는 거야 지금?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그쵸 어. 갑자기 벌써 튀어나온거 아니야? 팝, 팝, 네. 응? 팝업창이라고 응. 그러잖아 팝업창. 툭 뛰잖아. 그래 깜짝 놀랐어. 우! 옷도 안 입었어. 오. 깜짝 놀랐는 거지. 그래서 팝핑 이없잖아 이게 이게 왜 나왔느냐 이게 이게 내가 알았던 거보다 이 사실이 먼저라는 얘죠 응. 신금이 갑자기 지랄하기 시작한 거. 응. 이제, 어, 이거 발견한 거니까 주의해줘요. 그럼 과거도 먼저 일하는 거니까 대가. 응? 과거가 되죠. 됐니? 네. 완벽하게 아, 이해했지? 네. 응. 어, 문법사. 중기문법은 일단 하나하나 하나 나올 때마다 쫙 조인트 시켜가지고 개념으로 엮어야 돼요. 어? 정확하게 엮은 게, 엮은 게 중요하니까.